재개발 지역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경우에 어 입주권이 나오는 자격이 되는 날과 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언제 매수하신 분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어느 날짜 이후로 오피스텔 입주권을 사신 분은 받을 수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어,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 기준 일자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재업로드를 해드립니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재개발 지역은요 어, 그냥 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기존 뭐 주택이나 토지나 뭐 이런 아파트나 그런 중계를 하는 것과 거래하는 면은 똑같지만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을 짚어라 그러면 어, 입주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어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 오피스텔을 예전에는 그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었지만 어, 지금은 어, 업무용으로 어,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어, 전입을 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도 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 조항을 근거 날짜를 명확하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아, 이건 부산시 도정법 조례입니다. 도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도정법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각 시도 자치 그 행정구역별로, 어, 조례가 이제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는 37조에, 어, 재개발의 분양 자격 등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1항에 해당되는 요 내용은, 어,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이, 요게, 어, 분양평영신청하는 날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평영신청하는 날그 마지막 날 기준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자격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전건축물 중 주택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냥 집이면 다 주는데 가로 안에 어떤 집도 포함해서 준다라고 되어 있냐면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는 로서 무가 건축물이어야 하고 그 말이에요. 건축무가 여야 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해서 집일 경우에는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 업무용으로 그 등기부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어도 사실상 전입을 해서 어~ 뭐~ 어, 임대차 그 등록을 해서 어, 세입자 누가 살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주거용이죠 그런데 지금 바뀐 요 법에는 뭐가 건축물로서 여기서 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주는데 요 조항에 대한 그걸 잠깐 밑으로 내려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 요 지금 현재 요 조례 개정일은 작년 12월 29일 날 최종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요 조례는 부산시 조례 6528호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요 조례는 그런데 여기 밑에 붙이게 보면 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부칙 어, 여기 8조의 2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웃음> 8조의 2 어 사실상 먼저 1조에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조례는 아까 요거는 작년 2021년 12월 29일 날요 조례를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어 요때 했는데 근데 부칙에 예시적으로 8조에2요 내용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를 부칙 제8조에 2에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금 바뀐 요소례가 시행되기 전 어, 도시 및주환경정비법 15조 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 주민 공남을 한 구역, 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 어, 구역 지정을 위한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주민 공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남을 어, 한 그런 구역의 분양 신청자에 대해서는 37조 1항 1호 여기 아까 그 주택, 무허가로서 무허가이고 엔드 조건 그리고 사실상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요8조의이요 내용 자체가 이게 보면 신설 2019년 8월 7일 날요 조항을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예요. 요날요 요 조항이 신설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자체 해석을 하면 2019년 8월 7일 날어 아까 뭐가 이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 그 조항이 마치 2019년 8월 7일 날그 조항이 생긴 것처럼 얼른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요 조례가 연역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살펴보되, 요 조례 이렇게 그전 조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요 조항을 삽입을 한 거고, 그러면, 어, 아까 요 37조. 1항 1호에 있던 무허가여야 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써야 하는 이 조항이 옛날에는 무허가 미시였거든요 무허가 건축물 밑, 로스가 아니고 밑, 사실상 주거용이었잖아요. 그게 바뀐 그기준이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른다 하는 요 조문을 신설한게 8월 7일이고 요 이거 종전 규정을 따른다 했으니까 바뀌기 전에 그 내용을 담은 조례가 어떤 건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어, 이거는 2020년 9월 30일이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37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바뀌었다 하면 기준일이 또요날 기준이 될 텐데 어, 여기에는 작년 9월 30일 날 바뀐 조례는 에 여기 1호에 보면 종전주택 종전건축물 중 주택은 기존 무호가 건축물로서 되죠 로서. 이때 바뀐 게 아니네요. 그럼 패스. 그위로또한번더 그럼 그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 2020년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봤더니 여기도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도 아니네요. 이렇게 연역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바뀐 게 언젠지. 뚝뚝뚝 쭉 올라가 보면요. 아까 여기 보면 신설되어 있던 게 2019년 8월 7일 뭐 신설되어 있었죠 요 조문은 옛날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그 조문, 부칙조문이 2019년 8월 7일 날신설대가 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때 37조 1항 1호는 동전과 지금과 바뀌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여기에 보면 어 2019년 8월 7일 바뀐 조례도 기존 무가 건축물 로스입니다 로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 바뀌었네요 이때도 이미 바뀐 후니다 이때도 그러면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2018년 7월 11일이네요 7월 11일 자 7월 11일 날 어, 여기 보면 37조에 종전건축물 중 주택 기존 모가 건축물로서 이 날짜가 지금 언제냐면요 하 요 옆에 좀 적어 놓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부산시 조례. 이게 요 조례에 보니까 이 기존 무허각은 축물 로스 돼 있죠. 로스. 요 조례 로스네요. 요때 바뀐 것 같으면 요 이후에 그 개정된 건 전부 다 이미 로스라 돼 있겠죠. 2019년 뭐 2020년 이미 요때 바뀌었으니까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앞에 그때도 로스인 것 같으면 그때가 바뀐 기준일이 되는 거잖아요 뭐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 0 0 6에1 8년 7월 11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조례는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아까 이거 봤죠? 그 앞에 조례 2016년 12월 3일 날 조례가 바뀌었고 어, 한 2년 만에 2018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럼 때는 어떻게 되었냐 한번 보는 거예요 요때도 똑같다 하면 기준일이 또 달라지겠죠. 어, 여기는 분양자격이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일단 굉장히 좀 대폭 바뀐 것 같아요. 조례 22조에 2016년 12월 3일 날 바뀐 2016년 12월 3일 바뀐 요 조례는요. 음, 잠깐만요. 좀 내려드릴게요. 자요 조례 보면 언제 돼 있냐 했더니 2016년 12월 3일 날 조례가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재개발의 분양 대상 자격에 대해서 2 2조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37조지만 22조가 37조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양 자격을 준다 해놔 놓고 1호에 뭐냐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보입니까 및 사실상 주거용. 범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범인을. <웃음> 이때가 언제냐 하면 2016년 12월 3일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및. 이 및이던 게 바뀌어가지고 2016년도에는 미친데 아까 바뀐 게 2018년 7월 11일 요 조례에서는 37조로 조문이 바뀌면서 아까 뭐가 돼 있었나요? 여기는 로스로 바뀌었잖아요. 로스로 보이시죠? 여기 로스두개비교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녹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날 거에는 어 여기 아까 2018년 7월 11일 바뀐 조례고 요거는 2016년 12월 3일 2016년 12월 3일 요때 바뀌었는데 요 때는 아까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돼 있고 요 때는 어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미시 로서로 바뀌었죠 미스는 무허가여도 주고 어 오피스텔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그냥 쓰고 있어도 준다예요. 얘도 주고 얘도 주는 거예요. 근데 로스는 묘, 무허가여야 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써야 하니 오피스텔은 무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 돼버리는 거죠. 조례 바뀐 게 언제입니까? 2018년 7월 11일 날 완전히 바뀌었죠. 내용이.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죠? 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살펴봐야죠. 규칙에 뭐라고 돼 있는지. 어요때 바뀌면서 밑에 붙이게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2018년 7월 11일자 부이게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조례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서 살펴봐야 될거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돼 있죠 공포한 날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2018년 7월 11일 날 개정이 됐고 이날 바로 공포가 된 거예요 조례가 공판 요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스로 바뀐 게 2018년 7월 11일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요 조례 그대로 시행을 하면 경과 규정이 없죠. 그리고 요것만 별도로 어요 조문만 뭐 별도로 언제 언제부터 뭘 어떻게 해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8조 2뭐 이런 거에 추가되어 있는 게 말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날 바로 시행인데 그 뒤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최근 지금 현재의 도정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 조례의 부칙 8조의 2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기 8조의 2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정법 15조 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 주민 공람을 한 구역 한 구역. 그니까,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한 구역. 요, 바뀐 요 소래들이 시행된 게 아까 2018년 7월 11일 날 바뀌었고, 바뀐 거, 미세서 로스로 된 거. 요게 시행되기 전, 전에, 주민공람 공고를 한구역의 분양신청자. 요, 바뀌기 전, 그러면 2018년 7월 11일까지, 7월 11일까지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가 끝나 있는 구역. 그런 것들은 조례가 이래 바뀌어서 뭐 신설을 2019년 8월 7일자로 요 조례 요 조항을 붙이게 끼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37조 1항 1호의 개정 규정 미세서로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정 규정 미스로 적용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기준일이 뭐라고 해요?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 시행은 언제 바뀌었대고 해? 2018년 7월 11일 날 바뀌었는데, 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그러면 2018년 7월 10일까지, 그 정비구역을 위한, 어,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그런 구역은 오피스텔이어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부산에 이런 구역들이, 그전 구역도 많고, 그 이후에 아직 주민공람공고를안한 구역들도 많아요. 그럼 완벽하게 그게 갈리겠죠.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그전 규정은 언제 바뀌었냐 살펴봤더니 2018년 7월 11일자로 바뀌었고 그소례는 공판 그날부터 바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2018년 7월 10일까지는 무조건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남을 꺼낸 그런 구역들에 한해서만 오피스텔이어도 입주권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앞번에 제가 이그 내용을 올리면서 중간에 신설되어 있는 2019년 8월 7일 이 조항을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지금 조문을 조금조금 하나씩 그냥 완전히 숨은 고개 찾듯이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 보면 기준일이 2018년 7월 11일이 되고요. 그날 딱 바뀐 거예요. 그날부터 시행되고 효력이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조문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전날 7월 10일까지는 무조건 그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가 끝이 나 있어야 오피스델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것도 나옵니다. 정리 명확하게 되죠. 어 이게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로 혼돈의 연속일 것 같아서 오늘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어, 좀 전에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어모 구역의 조합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 소장님, 어 우리 구역은 2018년 7월 11일 이후에 주민 그 구역 기반을 위한 주민 공람을 했는데 어 그. 요 조례에 신설돼 있는 2019년 8월 7일자도 있고 그리고 요 조례를 처음 또 행거는 2021년 9월 30일자 바뀐 그 조례에 이게또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 좀 날짜를 명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하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꼼꼼하게 다시 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준이 아까처럼 법이 바뀐 거는 2018년 7월 11일부터 바뀌었고 바뀐 그 날부터 어~ 이제 적용이 되지만 그전에 구역 지정을 위한 그~ 주민 공람을 마친 그런 곳은 옛날 규정이니까 그거는 뭐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이니까 어~ 오피스도 나가는 거예요 어, 참고하시고 어~ 투자에 혼란이 없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이래 올릴 때 뭐~ 특히 세금 마찬가지고요 어~ 더러 뭐~ 저도 뭐~ 신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어, 나름 공부하면서 올렸다 해도 법전문은 소소한 문구 하나 때문에 어, 완전히 좀 틀려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요. 또 궁금하거나 애매한 거는 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한번더 점검하고 또지리할건지리도 해서 답변을 구해서 정정할 건 정정도 하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가지신 분은 언제 기준에? 2018년 7월 11일 이전에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가 끝난 지역의 오피스텔은 나오고 지금 현재 선인, 선진입 지역들은 뭐사타동에서그고 이러는데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은 어림도 없는 얘기겠죠. 지금 어, 투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초기 지역은 오피스텔은 입주권 전부 아웃입니다. 안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